2020년에 태어난 아동은 1960년생과 비교하여 산불, 흉자,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노출될 확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어셈블 창단 멤버들은 제27차 유행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직접 작성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입장문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4월 7일부터 22일까지는 어셈블의 공식 출범 행사인 어셈블 위크를 통해 전시, 전문가 특강, 연구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셈블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